저도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단과 <웃음> 훌골. 응. 어때? 그래, 해야 되겠다 왜 어려워? 응. 생각보다 막 그냥 탈주나라는 거지 내가 생각보다 이게 아 그게 재밌는 것 같아 참외가 왔는데 참외 참외 달리기 아들들아. 야, 이렇게 커피를 주면은 응. 본팀후보을과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예, 응. 저, 저 가는 거 아니에요? 여기 공항 빵 먹으러 왔어? 저 가는 거 아니에요? 너도 가는 거야? <웃음> 어, 너, 어, 맞다. 어, 맞다. 맞다. 맞다. 맞다. 자, 보니까 어, 확인해요. 맞아. 네. 어, 네. 예스, 예스. 네, 감사합니다. 축니다홍남씨 되시고요. 네. 홍남 네. 씨? 네. 미니섬 네. 주세요. 주세요. 아, 네. <웃음> 네. 니 네. 안전하게 받으시겠 꺼, 네, 하겠습니다. 네, 고, 네. 고. 자, 씨. 야, 집을 다안 가져왔어? 네, 고마 아테판 아, <목소리> <웃음> 어, 브이로그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<시켜요> 저는 <쥑> 스테판입니다 구독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와 <우와>, 감사합니다. <웃음> Thank mm -hmm. you. 네네 아예 있어 여기 점핑팀들 혹시 음원 가져오셨나요? 네 갈매기! 갈매기! <웃음> 갈매어요 인사하러 가볼게요